알드습니다 비더비라는 뷰티 복합문화공간이 상설전시한다고 해서 DDP에 왔습니다. 비더비는 서울시민들 그리고 DDP 서울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여 그 안에 서울의 우수한 뷰티 패션 기업들의 제품을 배치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이색 체험과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뷰티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이 공간은 커뮤니케이션 라운지입니다. 비더비의 4개의 공간 중 마지막 공간인데 가장 먼저 구경해보게 됐네요.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 다양한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전할 예정입니다. 요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요가 체험, 뷰티 인플루언서 이사베어와 함께하는 뷰티 체험, 할로윈 시크릿 이벤트까지 함께 기획되어 있습니다. 공간 곳곳에 60여개의 우수 제품들이 숨겨져 있으니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비더비의 첫 번째 공간인 브랜드 라운지입니다 거대한 숲에 펼쳐진 광활한 자연을 컨셉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창립 이후 서울의 대표 패션 기업인 안다르와 함께 서울을 걷다 주제로 서울의 감성을 반영한 한정판 컬렉션을 런칭하였습니다 서울의 방과 숲을 활용해 담아낸 시그니처 레깅스, 그리고 남산의 초록과 청계천의 풀룸을 활용한 크루삭스, 마지막으로 서울의 곳곳을 거닐기 제격인 러닝화까지, 서울의 모든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제품들을 공간 곳곳에 녹여냈습니다. 이더비의두 번째 공간인 라이프스타일 라운지는 싱그러운 불판 속 자연의 소재를 활용한 하이퍼 리얼리즘을 컨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변화무쌍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브랜드와 손잡고 매시즌별로 큐레이션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는 물론 질 좋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까지 약 30여종 제품을 엄선하여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더비의 세 번째 공간인 뷰티테크 라운지입니다. 대지의 생성을 의미하는 태초의 자연을 컨셉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서울 대표 온라인 남성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와 함께 서울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뷰티 기업을 발굴하고 여기에 최신 기술들을 결합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신사와 함께 약 40여종의 제품을 이 공간에 엄선하여 전시했습니다. AI, a 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공간을 방문하는 서울 시민들의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피부를 스캔해 AI로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AR 시스템으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자분이 비더비 공간을 만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을 둘러보기만 했는데 덕분에 비더비에 대해 더잘 알게 됐습니다. 앞과 뒤쪽에 위치한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안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공간 내부 디자인은 물론 그 안에 송여자인의 제품과 콘텐츠의 복권에도 가져있습니다 대관 행사에 맞춰서 시장님 이동을 하실 예정이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그 크리에이터와 기자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트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미온도뷰티 SPT가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대뷰티 패션 디자인을 넘어서게 될 테고요. 그런데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안 들어오시죠? 130개 업체의 제품들이 열0개업체씩지 1년 내내 계속 돌아가면서 큐레이션 될 예정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배틀베이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BW, 에랜드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합니다감사반갑습니다안달합니다니다 저희 안달다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니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마지막 공간입니다 한 시간 상징 조명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니다 그런데 이 상징 조명물이비미이에랜트 스토리를 평소적으로 담고 있다고 해서 직접 만드신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어떤 유튜버인지 아, 한 번만 소개해 게요 네, 저는 옷을 만들어서 제작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옷헤다 헤라 채널의 헤라입니다. 체험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아저 머리 체험을 해보니까요. 앞머리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앞머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걸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더비 이렇게 행사 구경했는데 네. 오늘 소감 어때요? 저는 향... 크기가 좀 놀랐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그냥 좀미미트할수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자연의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산업진흥원 네. SBA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오늘 이 비더비 공간을 제가 예. 둘러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만드신 의미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뷰티 패션 산업이 전 세계적인 이잖아요. 근데 뷰티 패션에는 그 뒷바탕에 태크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의 뷰티 패션 소비 생태계는 다른 나라랑 다르다. 서울의 뷰티 패션 라이프 스타일도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습니다. 공간이 너무 멋지죠. 와우 공간이 멋지고 인스타그램 업을 하면 공간 때문에 와서 봤는데 막 사진 찍고 봤는데 중소기업 제품이 있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막 전시하고 싶어하는 공간. 그런 거를 관이 이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해요아 어,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들어왔는지 여쭤봐도. 아, 지금 무신사랑 같이 협업하는 무신사 플랫폼부터서 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한 130개 정도, 브랜디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제품 또한 100개 정도, 또안다루와 관련된 제품들 지금 연식 이 공간에만 한 300개 가까운 제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공간 내에서 녹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올 거고.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픈되기 시작하면 바깥에 줄 많이 서서 저희가 인원을 끊어서 들어가게 할 생각이에요.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한마디 한번. 크리에이티브 포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레가시 미디어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게 될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로 있는 동안 크퍼와 관련된 예산을 해마다 지금 계속 많이 늘릴 생각이에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났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웃음> 리더비 파이팅. 파이팅! 많은 사람들이 비더비 공간을 즐겼습니다. 저 또한 정말 즐겁게 관람했어요. 서울시민으로서 비더비 공간의 목적에 맞게 힐링하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서울의 명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